안녕하세요. LHTV의 김이란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값 하락과 전세값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오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아파트값 하락과 전세값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값이 추첨하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값이 주춤하는 것과 달리 전세값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제로 강남 일대의 전세보증금이 최근 몇달 사이에 수천만 원까지 오른 단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파트값 하락세는 서울의 경우 강남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고 전세가는 급등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는 매매시장의 위축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금리 인하 등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이 커진 만큼 기존 전세 물량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 강남과 서초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위주도 코앞으로 다가와 전세 수요는 더욱 물릴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25평짜리 한 아파트가 지난달에는 14억원으로 올랐고 현재는 14억 5천만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부동산과 재테크 방법을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 면에서 다양한 생활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특히 자녀들의 장래와 양육을 위해서 바로 이 단독주택 건축이나 상가주택 건축 또는 기존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을 강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무리 최근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이러한 어, 단독건축이라든지 에, 이러한 건물들을 매입하는 것이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로 단독주택 건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값이 튀어올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초구의 어느 25평 아파트 전세가가 14 내지 14억 5천만원까지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강남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25평에 방이 3개 뿐인데 집값이 아니라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것이 14억원이라니 그 엄청난 돈으로 그 집을 산다 해도 대단히 비싼 값인데 왜그 많은 돈으로 남의 집을 전세 사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비싼 전세값도 미쳤고 또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단독주택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마당과 옥상 정원이 있는 집 그것도 대지가 70평 정도 되고 방이 6 내지 7개 화장실이 서너 개의 서재, 음악실 등 각종 취미생활이 가능한 집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판교라는 곳에 그런 그림같은 단독주택을 지어 살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집을 온 가족들이 다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계를 하고 또 직접 내가 생각하는 집을 짓는다? 얼마나 이 보람되고 온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과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상하고 나와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내 집을 한 번쯤은 지어보고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을 남이 지어놓은 집,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그런 답답하고 쾅 막힌 콘크리트 집에서만 살 일이 아니라 생활환경, 교육환경도 좋고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있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단독주택을 지어 살아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억 정도라면 충분히 판교나 서울 근교의 추락마을에 그림같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오늘 모두 설명하기 어려워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위에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 이것을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비싼 전세를 사는 이유가 강남이 교통이나 출퇴근,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비싼 줄 알면서도 별수 없이 그곳에 살려고는 하겠지만 판교 신도시의 경우라면 이 모든 조건이 강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판교의 단독주택을 지으면 층간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있어서 그냥 전세를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판교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또 건축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의 장점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으니까 꼭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아주 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 정도 전세금이라면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건물주가 되고 일정한 임대수익까지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많은 돈을 전세금으로 매급시 묶여 두실 일이 아니라 수익형 건물에 건물주가 되어보시고 매달 일정한 임대수익을 올려도 보시고 또 부동산적인 장해성도 기대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그 많은 돈을 전세로 살면 그 돈에 이자가 붙기를 합니까 전세가가 올라 자신의 돈이 풀어나기를 합니까 아니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면 집주인만 좋아지는 것이고 전세가가 오른 만큼 또더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년마다 또 얼마나 오를까 노심초사만 할 일이 아니라 그 돈으로 건물주가 되면 오히려 자신이 집주인이 되어서 전세가가 오른 만큼 돈도 벌고 또 월세 수입도 생길 수도 있으며 장차 건물값이 오르면 또그 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돈으로 전세를 사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맥없는 일이고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비싼 전세값도 또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나 강남이 좋고 그렇게나 아파트라는 집이 좋습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가주택을 선택한다면 위치나 생활환경 등에서 강남보다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 아니 조금만 희생을 한다면 아파트보다는 훨씬 거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래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를 기회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직장인들의 로망인 사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바로 직장사, 즉 디벨로퍼나 더 발전하면 건설 회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그 무엇보다도 대단하고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세가로 내 집을 지어서 성공한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런 사례로 인생을 역전시킨 여러 사례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LH 등에서 최근 분양하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지 입찰 경쟁률이 엄청나고 또한 이런 수익형 상가주택을 건축하려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졌다는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주성면에 있어서도 단조롭고 답답한 그 좁은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공간과 다락, 중정, 옥상, 정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영상도 아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기존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건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건축하는 데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자신이 구상하는 집이 아니며 또 신축보다는 낡은 건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더보기에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텐데 바로 결단력과 실천력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최근 전세값이 오르는 데 대한 상황과 이에 따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 또는 몇 가지만 희생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 이런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원가로 그러니까 홍보비니 아파트 분양비 등 거품이 가득 나 아파트와는 달리 순수하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로 가능하다는 점과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직장인의 로망인 사업 그것도 건축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획기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살아갈 위치도 자신이 결정하고 특히 집의 규모나 방의 수와 크기도 자신들에게 맞게 설계하고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들이 원하는 취미생활과 문화생활도 가능한 곳에 집을 배치하고 평면 설계를 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는 것. 무엇보다 층간소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원이나 입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원이나 입시만을 위해서 강남아파트 전세로만 살려고 하실 일이 아니라 현대판 삼천지교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파트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과 또전세값이 오르는 이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주 시기적으로는 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이 모든 점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